해소하는 길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헌 끝에 경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 인노회라는 단체 명칭은 뭐시고 어떤 단체입니까 도대체? 이적단체입니다. 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인노회 회원 15명 대부분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노동운동가에서 공안경찰로 변신한 김순호 경찰국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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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화라는 분이 인노예를 팔아넘는 것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노동운동을 다 팔아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시 인천 지역에 노동운동을 했던 많은 그룹들이 있었는데 네. 하나씩 하나씩 고구마 줄기 열듯이 대공성가로 끌려가거든요. 네. 근데 그, 그때 그분은 뭘 했을까요? 그분이 승진은그 결과물이 아니면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천 부천지역 공단에서 10여 개업체 노사 분규를 배후 조종해온 인민노련 17명이 오늘 최안본부에 서국가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김순호 국장이 경찰에 입문한 8월,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고 두달뒤 회원들이 줄줄이 연행됐습니다. 그해 12월과 그 다음의 초, 인천과 부천의 노동운동가들이 연이어 연행되며 대공 수사의 표적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김 국장이 자신의 경험을 수사에 이용했을 거라는 의혹입니다. 예. 김순호 국장은 대공 요원으로 특채되고 불과 1년 뒤에 치안 본부 장상을 두번 받았습니다. 범인 검거에 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김 국장은 빠른 승진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초고속 승진을 했다, 채용 이후에 엄청난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기는 딱한 번, 나머지는 제때제때 시험으로 제때 승진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위에서 경사는 특진을 했습니다. 이건 반제 반파시어 민중 민주주의 혁명 그룹 사건이었고요. 대통령 표창을 받은 건 남한 프로레테아 계급특명의 사건 유공으로 받았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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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을 구속을 시켰구나. 사건을 아주 큰 사건으로 꾸려야 그런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조를 탄압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으로 신문을 만들어 한번 배포했을 뿐 별다른 활동을 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 이런 운동권들이 쟁쟁한 학출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노동자들이거든요. 90%가 다 노동자예요. 그냥 중졸, 고졸. 현장 노동자들, 미장 체업이 아니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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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능력이 있어야 배우 조정을 하죠. 지리산 등 빨치산 전적지를 순례하면서 산악훈련도 실시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지리산 산행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딱 1회 정도 모여서 우리 좀 단합대경해서 지리산을 가자. 그냥 이제 했다면 뭐 단순한 신문 배포 그러니까 집회에 나가서 그 정도 한거 아니면 그것조차도 없이 친구 만나러 왔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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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서 수사하고 정리한 그러한 위험성, 위험성이나 조직성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을 거예요. 2007년 문순덕 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거기 마을 인근에 LNG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같이 이제 반대하고 발전소 측과 협상도 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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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헌신을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얘기하는 그 순수한 민주주의 어디까지, 뭐를 민주화하는지 저는 이 얘기를 할수 없어요. 어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다 현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조합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음을 각오하고 싸웠고, 그 노동조합 하나 만드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다그 문제를 공안의 문제로 다 다뤘던 거예요. 그 공안의 문제를 그렇게 다뤘었던 인간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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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에서 특진을 했다라고 어떤 얘기들어서 깜짝 사실 놀랐어요. 이적단체라 했을 때그 적을 이롭게 하는 게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적 활동이 아니다, 우리는. 이적 단체를 구성하고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 등으로 그는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바꿀까. 뭐가 잘못됐을까? 그러니까 국가존립안전, 자유민족기분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 재심하면 무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을 누구보다도 잘하는데 그걸 갖다가 본인의 전향해가지고 어그 이런 사건 때문에 만약에 특진했다그런다면 어, 이거는 저 정치적 신념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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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디 수첩에서는 19780년대 불항인 시설에 강제로 격리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